아, 안 보이지. 나는 안 보였어. 여러분들은 봤나요? 나는 안 보였어. 한자 미리 써진거 너무 좋고 애초에. 지금은 어차피 쿨타임이라 못했는데 <웃음> 아 약간 예상했는데 이거 약간 이승아 까비 포드 잡아그러어 뭐야 포드 안걸려 있었네 야하 이거 약간 얌친다 얌치 하자 내리고 안돼 안 얌치, 안 얌치, 안 얌치, 다 진짜 안 얌치, 안 얌치, 아, 너무 멀리 가, 어디까지 가냐, 임마? 예, 공 많거든요. 플래시로 음, 주자. 음. 괜히 이상하지 말고. 난 음. 진척 해주고 나야. 엄마, 그건 상도도 게 아니지. 언제까지 어,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상도도가 지금 할 말. 나이스 나 평인 나무지거든 나평 하나는 또뭐기깔나네요뭐 평타 구린 것처럼 보여도 해줄 땐 해줘 그냥, 그냥 해줄 땐 해줘 우리 운동자도 해줄 땐 해주는 친구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와야 하는데 <웃음> 와 평타 채고 어. 포미 예공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치면 돼요 형타 모션 한번 보여주고 한데 깔끔히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까이 가서 펑타가 노르공좋아데아 <웃음> 까비 요건 약간 욕심 이제 커버 오질락이 들어올 건데. 커버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할 부분이 아니긴 해요. 오질락에침면 돼가지고. 환자부터 잡고요. 해독기부터 안 돌아가게 해주는 게 좋죠. 불쌍이가 반대편에서 오겠다 파란극 먹고 아 파란극 안먹어주면 야엄마 이거는 어? 많고 고통, 공통해 어 매는 상황인데 이걸 안먹어줘? 이 나쁜 녀석 애들 극 바꿔주고 불쌍한 거 왔는데 뭐야 죽어 지러 온 거예? 음. 자 저기 어 오케이 무서워 아. 이거 피통이 죽는 피통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죽는 피통 아니? 틈에 보는아다 음. 바꿨다 이 새끼 이씨 간시한 새끼야 끌당 여기 응, 안 자,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파는거 묻히고, 평타. 여러분, 환자, 어, 안 죽어, 이걸? 우하! 이거 안 죽으면 인정. 어, 인정. 인정합니다. 이게 안 죽네. 까비. 저거 안 죽으면은, 보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원래 저거 죽는다는 가정 하에, 가정법으로 했는데, 가정법이 안 먹히면은, 장사 때려쳐야지. 좀 음. 근데 환자는 가자. 아, 아, 뎀스 아, 의료선 한 거구나. 치료는 해 주겠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주면 되고. 어, 치료 안해 준다 이거. 이 새끼가. 이러면은 확정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음 아아아적당이이 새끼야 그냥 뭐하는거야 지금 야야 야, 뒤질래니? 야 이씨 뭐 뭐하는거야 지금 사람 앞에서 지금 환자 일어나 빨리 왜안 일어나 너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아 빨리 일어나 왜안 일어나 는건데왜안 일어나 지 아, 자료 없나? 이제 아, 거기서 썼구나. 아, 내가 그 거기서 잡았을 때. 아, 환자 잡았는데 근데 뭐 개꿀? 어, 자, 성신병원이고요 <웃음> 아, 로어갈게요 용병 잡을라 했는데 저기 해독기가 없네. 저 집에. 이건 약간 남난네 바람도 한개 못 쳐주고 바로 갑시다 다뜬덕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빡세죠 따라가고 어디로 간지 봐 아홉시 어, 9시. 아홉시가 좀 빡세거든요 아홉시 들고 갔네요 아. 하필 아홉시야 왜 운든 줄 나올거야 약간 어, 어, 어? 야, 보그다,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운전자나이거 약간 예상했나봐요. 예상했나봐요. 안 돼? 나안 때려가지, 이거. 한지 잡으러 갈 거거든. 이게 운전자가 좋은 점이지. 이런 식으로 분할할수 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야! 니 지금 나랑 장난 똥 때리니?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장난 똥 때리십니까? <웃음> 자, 삼극 보내기 때문에 반찬이 좋아요 발자국이 애매하게 안 나오니까 음, 헷갈린다. 음. <웃음> 봐봐 발자국이 자꾸 중간중간에 끊기잖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음? 무슨 무슨 수작이야? 이거 아,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 뭐안 보이는데? 자꾸 따라가는데? 왜 새끼 어디 있어? 이거 야, 이놈아, 어,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이낀 녀석아! 어딜 도망가는 거야 자꾸! 도망하나잘 치네요 진짜 어허 개빡세 진짜 아뭐 따라가는데 뭐 보여야지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머리카락 하면도안 보이는데 뭐 어떡하라고나 뭐. 일단 바텐더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 약간 흔한할 것 같은데 머리스타극 음. 해주고 다쓰고 음. 이건 안강백카 이렇게 해줍니다 음. 그럼 와 이걸 안낫여이새게좀 치는줄 알았는데 음. 음. 음. 음. 음. 욕심부려가지고 놓치면 큰일나는데 아어어 다고 있다 다행히 음. 아, 그냥 이거 환자, 환자, 환자들릴 거야. 원래, 원래, 원래 예전 같은 나였으면은 가사를 다각했는데 왜안 그랬을까? 가라고 해주고, 오면 죽는다. 너나 말했다. 오면 죽는다 했어. 캐비닛 가속받지 말고, 캐비닛 가속받지 말고. 오, 들 그냥 캐비닛 가속. 아, 이거 로 도지란이네. 이거, 이거 풀리잖아. 이거. <웃음> 예, 풀리는데, 이거. 거리가 멀어가지고. 와, 이게 안 풀려? 미쳤다. 나 오늘 운빨이 좀 뭐가 좀 되는데? 음. 나 오늘 뭐좀 되는데? 리고한자 들어가서, 아, 길막은 까비. 삼선도 같이 잡아주고요. 이거는. 잡아주고요. 다시 리셋 해줍니다 음? 웃구요 <웃음> 여기 공부 시작하는거 보이죠? 삼선이가 자해를 뺀건지는 모르겠는데 자해를 뺐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누가 치료해줄 타이밍은 없었으니까 될수 있어. 어, 될수 있다고. 음. 어. 음. 여기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 지금 같이 다. 음. <웃음> 나만 해도 <해놨게요>. 괜찮아. <웃음> 수출이 누군지를 알아야하는데 음, 어떻게 알지 아드가 끝나왔구요 오케이 꽤 끝났네 자필구요 아드 크나즈야 들어올라니 무조건 빨리 먹어야하는데 너 감당돼? 감당돼? 유유캔 감당? 오케이. 아, 뭐야, 이거는 그냥. <웃음> 내가 치고 술아버리지. 삼식대라삼식대라 나이스. 너무 좋구. 그리고, 여기한테 빨간색 맞추고요. 여기도 하나 맞추고요. 연결문 연결은 안 합니다. 용병이랑은 바텀으로 맞추면 같이 죽는 거나 음,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무슨구가 아, 3킬이 됩니다. 뭐라나 음. 애들이 이미 아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까 좀 많이 썼죠 바 음. 파란색 바꾸고 아문 열었네요 까비 음. 아, 온다 겁배기라의 상식을 꾸며냐? 벽에, 마, 벽에 안 맞았어. 딱통과하네 호미 호미나베이 등등 <웃음> 내리고 아 뭐해 몽총아? 아, 미친 나 싫은가? 아본가야 좀. 나 진짜 바본가? 뭐하는거야? 한 대까지 나왔어 뭐하는거야? 어? 바보거야 네. 좋은 음. 사람이 나왔는데도 온거라고? 이쪽으로 어? 하면 스톱맞않아요안 뭐. 응. 응. 돼. 데 아들 너무 슬퍼요 아제 스킬 없기 때문에 다들 하 해주고 가자 요거는 날강극한 거니까 아, 아 뭐야 자꾸 왜 이래 네 명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줄 거든요. 나도 여기서 공을 해야겠는데. 뭐야 대신 바꿔주는 거야? 아 고맙다야. 어차피 안 주는 건데. t h a So the b e are l was r i n i n g 에너지가 왜 이렇게 못맞추냐 올라가겠지 다시 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묶어니다 <목소리> 남의 세계까부자고 해도 기시로 날거 어떡하니 야, 일단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연결할 필요는 없죠 여기 있는 판지만 무여해고 가자 야쪽으로 빼고 오고요 낙평? 납평? 와낙평이안 맞아 이게? 나이스 0비병 흔수도 나쁘지 않지 어디 도망갈려고 그 질라고 그냥 어디가 는거야 이거 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시합시다 이거 2층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일 것같거든 <웃음> 음, 아득거가 나냐. 절대 안 나. 그러니까 마음 놓고 캠핑하면 됩니다. 아득 절대 안 나거든요. 이거는 한명 무조건 날아가고. 한 명은 무조건 날아가고. 아. 난그 뒤에 뭐 잡고 볼썽요여기가 묶으면 되겠네요. 층의 해독기가 거의 다 돌아간 해독기라 용병이가 자일이 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구출 음, 음, 못한단 말이야. 음. <웃음> 아 뭐하는거야 이몽충아야이몽충아 <웃음> 뭐하는거야구 어이이 어이. <웃음> 너무 못가는데 어떻게 하는거야가냐고아장 웃기네 <웃음> 아, <장난 없겠네>, <웃음> 바보도 이런 바보도 없나 용병이 문 안따고있어요 저기 일로 갑니다 <웃음> 일로 갈라는거야 아, 나이상하거 해가지고 물어보했는데 문제 문 열리겠다. 나이스안들리줄알았어 음... 지지... 용병 근처에 있다. 야, 뭐 하냐? 야야야 야, 뭐 하냐 야뭐 하냐 야뭐 하냐고 어야뭐 하는데 뭐 하냐고 아대 있잖아 아대안써아대안써아대안써아대안써응아대안 쓰냐 고 반대로 응? 갈 건데 이7할 거야 거야 아대안 쓰냐고 어어어 어, 어, 어어어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쪽으로다 아.. 쓰려 쓰려졌어 엔시진